오빠! 뭐? 유진이한테 들었어요. 밤에 그렇게 만족 뭐 시켜준다면서요?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. 남자가 서운할 때입니다. 벌써 서운합니다. <웃음>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? 음.. 전 하유자로 잘 몰라요. <웃음> 당신이 서운할 때 베스트 1. 내가 하는 거를 되게 당연한 걸로 서운할 음 때가 제일 서운한 것 같아요. 엄청 빨리 맞출 것 같은데? 얼마나 잘맞추시는지 한번 볼게요. 보고! 자 1번! 지 하고 싶은 것만 강요할 때. 아니야 이거 국룰인데. 지랄. 싫은 것만 떠넘길 때. 뽀뽀. 응? 어? 깨물기. 꼬집기. 발키기.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말했지 바로 아... 안다고 <웃음> 혹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, 먹으려고 할 때? 때. 아, 이거 선하죠. 왜냐면 먹고 싶은 건 충분히 남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응. 너뭐 먹고 싶어? 김치찌개. <웃음> 근데 그건 좀 별론데. 아, 그러면 삼겹살? 아 고기 어제 먹었는데. 아, 맞다, 맞다. 고기 먹었다. 초밥? <웃음> 나 회는 좀. 아, 마라탕 뭐... 먹으러 가자. 아, 나 마라탕 어제 먹었는데 이러면 그냥 먹으러 가자 하고. 겁나 아. 서운하네. <웃음> 나 이거 모르겠는데? 오빠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? 해물. 그럼 나는 산호징어 먹을래. 그럼 난 가서 딴거 먹어요. <웃음> 먹는 걸로 서운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. 그럼 당신 남자 아닌가 봐요. 나 하여자라서. 아, 이 번. 나만 같을때 이미 서운하거든요 이거는. 호구된 거 같을 때. <웃음> 나만 소외감 느끼는 거 같을 때. 어, 나만 좋아하는 거 같을 때. 아닌가? 이거 너무 하여자니까. <웃음> <웃음> 나만 질투하는 거 <것> 같을 때. <웃음> 아니에요. 아, 약간 이런 거 같은데. 나만 이거 나만 애모하는거 같을 때. <웃음> 사랑의 춤. 애무 애무 애무. 야 너, 야너 잘한다. 나만 연락 기다리는 것 같을 때. <웃음> 나만 불 타오르는 것 같을 때. 나만 섹스 하고 싶을 것 같을 때. <웃음> 정답. 오, 오야 뭐야?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아 그러네. 아 근데 이거는 진짜로 서운해요. <웃음> 속도를 따지면.. 어 이게 최대야 진짜로 <웃음> 이거는 그냥 남자로서 나를 안 보나? 약간 아, 이런 네. 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, 문제지 아, 않나? 아,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연애 초기에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킨십에 미쳐있는 남자 음.. 맞아 맞아 바로다! 근데 이거보다 더 서운한 거는 음. 나만 하고 싶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억지로 하는 거 같은 게 보일 때전 아, 그냥 그냥 혼자 화장실 가서 야동 봅니다 자세 번째예요. 지는 땡땡땡땡면서 나만 땡땡 할때 내로남불. 지는 해질녘꽃 피는 꽃 보면서 나만 빅땡 노래 부를 때? 어, 네. 지는 남자랑 연락하면서 나만 연락 못 하게 할 때? 음. 지는 남사친 만나면서 나랑 여사친 못 만나게 할 때? 지는 일시하면서 나한테 일십한다고 존나 지랄할 때?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<웃음> 내로남불에서 딱 힘들었어요. 지는 편식할 거다 하면서 나만 골고루 먹으라고 할 때? <웃음> 자기는 놀러 가면서 나만 뭐라고 할 때? 어? 누나가 다 어? 맞추는데? 나왜 이렇게 잘 알지? 누나 약간 남자 잘 서운하게 할것 같은데?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 서운하게 할것 같은데? 지는 놀고 다 놀면서 나만 못 놀게 할때 이거 약간 기강 잡혀있는 커플들 아 뭔가 가까이 완벽하게 속매는 어. 커플? 그럴 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질투가 딱히 있는 편이 아니에요 오. 저 오히려 놀러 갔다 오면밌었어 이러고 널 물어보고 저도 놀러 다니기 때문에 아. 상호 합의 하에! 저는 만약에 여자친구 이렇게 하면 은 저는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둘다못 놀게 하든가 둘다 놀든가 아니면 놀때그대로리 나간다든가 어?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같이 노는 거 4번! 너무 긴데요? 땡땡땡땡땡땡땡 혼낼 때! 존나 혼낼 때! 집에서 뭐 설거지 안할때방안 치웠을 때다 땡이네 <웃음> 특이 취향 그녀가 무릎 꿇고 손들라고 하면서 혼낼 때 절대 써놨어 하신가봐요? 아, 아 그건 아닌데 <웃음> 한번 네모 긴길라운 게없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 어미쳐 <웃음> 버리지 못한 전여친구의 스티커 사진을 여자친구가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혼낼 때 혼날 만한데? 게임할 때 연락 안 한다고 혼낼 때? <웃음> 내 얘기 안 들어보고 나서 자기가 진작 판단해서 혼낼 때 <웃음> 아! 아알것 같아 일하고 있어서 연락 못했는데 혼낼 때와아 <웃음> 이거 있어! 이건 안 되지! 어? 일하는 중인데 연락 안 되냐고 혼낼 때. 이게 좀 어린 커플들 사이에서 많지 않나? 내가 엄청 철없을 때 일해봤어요.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그래도 일하다가 중간에 한 번쯤은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이랬어요. 완전 하여자가지고요 <웃음> 보통 이렇게 서운해하잖아. 화를 내는 거는 분조장 아니에요? 아니 일을 하더라도 열은할수 있는 거 아니야? 공정업계면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... 여자친구는 촬영 쪽을 모르는 친구야. 그럼 촬영 때 쉬는 시간도 되게 많은 줄 알고 어? 촬영 갔는데 왜 연락 안 해줘? 설명을 하면 은또 설명 들어도 풀리지도 않고 결국에 안 풀리니까 그럼 내가 다음에 촬영할 때 연락 잘할게. 그럼 다음에 잘 못하거든. 그럼 결국 반복되죠. 5번. 쉼표가 있네? 응. 땡땡. 땡땡과 비교할 때. 전 남친이랑 아빠랑 비교할 때? <웃음> 아빠랑 왜 비교해? 전 남친. 친구 남친. 이런 ㅅ ㅂ <웃음> 야 이거 텍스트만 봐도 서운하다. 친구 남친이랑 비교는 많잖아요.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왔대. 그럼 걔랑 사귀어.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났을 때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죠. 사실 친구 남친이랑은 어. 어느 정도 비교해도 서운한 정도인데 전 남친이랑 비교하면 서운한 걸 넘어서요. 이건 사실. 진짜 교묘하게 뭐 어떤 뭐 호텔을 해야 해요. 그래? 음. 뭐 이브 해야 되나? 아니 이거 원래 남자들도 하지 않나? 뭐전 남자친구가 다했다는 건가? 좀 서운한 음. 느낌이 드는 거죠. 음. 자 6번. 네모 다 끊으려고 할 때, 술 담배 다 끊으려고 할 때, 인간 관계를 다 끊으려고 할 때, 진짜 서운하긴 해. 아, 이게 이런 감정인가, 서운함이? 할 말이 없어. 어디 술 마시러 가도 돼? 이렇게 오면 걔네 꼭 만나야 돼? 응. 아, 남자애들만 있잖아. 음, 걔네 안 만나고 나랑 놀면 안 돼? 아, 걔네들도 서운해. 걔네들 다 여자친구 없고 이래가지고. 근데 걔네는 다음에 봐도 되잖아. 그렇게, 그게 한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자기는 다 끊냐고? 여자친구 다 끊었어 그럼 할만 없지만 내 인간관계잖아 이게 보통 연애 초반에 엄청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친구들도 좀 봐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런 상황이 발견하죠 근데 이게 당해본 사람만 알더라고요 <웃음> 7번! 내 네모를 네모하려고 할때내 휴대폰을 보려고 할때내 희망을 뭉개려고 려하할때내 <웃음> 돈을 뜯어먹으려고 할때 내 게임을 방해하려고 할 때. 그건 서운이 아니야. 선 넘는데 그거는. 내 사랑을 확인받으려고? 오케이. 내 사랑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. 아 이거 하려잖아. 김분 쓰잖아. 아진절머리야 진짜. 저한테 그래요? 서운하네. 여자들끼리 놀고 있는데 취했다 그래 가지고 오랜해서 가 봤더니 너가 나 사랑한지 테스트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진짜 달려와 줬네. 진짜 나 너무 행복해. 너가 날 사랑하는 거라는 걸 오늘부로 확신했어. 그래서 너무 킹받아요. 나를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지.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막 어머님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? 단한 명만 구할 수 있어. 어, 근데 당연히 나는 뭐 어머님 먼저 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. 그럼 나는? 연인들의 모든 대화는 답정 너잖아. 네, 답장 얘기. 나여 야하네 자기 친구들한테 내 네, 뭐. 자기 친구들한테 연애하는 거 숨길 때. 와 이거 진짜 안돼. 내 자랑 안할 때. 자기 친구들한테 야, 들어봐. 누가 잘못한 건지 들어봐. 하면서 <웃음> 썰풀 때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자기 친구들한테 내 비밀 얘기할 때. 와. 자기 친구들한테 내 비밀 말했을 때. 영둥이 막 지난번에 스위치에서 막 어디서 쓰러져 있었다면서요? 이런 거. 그런 사건 정도는 괜찮은데 진짜 내비밀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, 아, 잠깐, 뭐... 뭐... 너무 작아. <웃음> <웃음> 아, 오빠! 유진이가 들었어요. 밤에 그렇게 만족뭐 시켜준다면서요? 아 짜증나네. 왜 말함? 내가 그럴 수도 있지. 그냥 둘만 안고 가면 되는 거잖아. 아니 그걸 그거... 왜너 친구들한테 얘기해? 난내 친구들한테 말안 해. 내친구들에너안 좋게 생각할까 봐. 그럼 말해. <웃음> 배노답다. <웃음> 수비통 막힌다. 당한다 너. <웃음> 아니, 잘하죠? <웃음> 자기뿐만 아니라 내 남자친구도 프라이버시가 있다. 응응. 음, 음. 를 조금만 생각하면 맞아요. 말을 조심하게 되고 음. 말을 안 하게 돼, 사실. 남자친구 비밀이 내 비밀이지 뭐. 그래. 자, 이렇게 해서 8가지 되는 남자가 서운할 때를 알아봤는데 서운할 때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일 때도 있었다라고 음. 저, 저희가 좀 토크를 해본 것 같은데 음. 뭐가 베스트야? 난 6번. 너 남자 아니잖아. 아, 그래요? 저는 5번이 좀센것 같아요. 비교하는 거는 진짜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번도 뭐좀 상할 것 같아요. 음. 음. <웃음> 입장만 바꾸고 생각하면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좀 남자를 울리고 싶다 이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유진제곱비 남자가 서운할 때 알아보기 네, 대성공! 오! 여러분 안녕! 안녕, 여러분 건강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선 넘었지. 맞아. 축빵. 내 사랑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는 정말 안 됩니다, 여러분. <웃음> 자, 오케이 끝. 이 아. <웃음> 아, 아, 어. 죄송해요. <웃음> 아! <웃음> 처음 찢어 가지고. 아, 이거 처음 때문 처음 봐 가지고 살면서. 어. 진 처음 찢어 가지고 죄송합니다. 어, 왜 이러지? <웃음> 오, 죄송해요. 아, 나 여기 앉지 말아야겠다 미안해요. <웃음> 아, 깐만요 어? <웃음> 그냥 부셔버리아맞아 <웃음> 이런 사람 근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<웃음> 나 오늘 하하하수겠는데어 <여기> <웃음> 그러네? 어 이거는 처음으로 아. <웃음> 다 부셔요 그냥 이거 서운해 하하하하하하하 Hey! <laughs>